음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음 맛있어 음 a l those. 고추부각. 고추부각. 음,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만 먹어. 그만먹어! 음맛있다 오늘부터 상초 데일리 밸런스 토너. 원래 쓰던 거예요. 제가, 문제성 피부, 피부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되게 민감한데, 어성초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피부 관리를 잘안 하거든요? 근데도 그냥, 그냥 대충 기초만 이렇게 바르는데, 울긋불긋한 게 토너 정리에서 되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어성초 데일리 밸런스 앰플 이것도 쓰던 거예요. 지금 한 이만큼? 보이나? 토너랑 앰플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좀 꾸덕꾸덕하고 그런 것보다 깔끔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토너랑 앰플이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예민한데, 민감하고 예민한데 뿔긋뿔긋한 것도 잘 들어가고 앰플을 발라주고 이거는 다 써가지고 새로 뜯은 거 원래는 로션을 발라주는데 제가 그냥 바로 크림을 발라요. 너무 뭔가 계속 이렇게 뭔가를 더 많이 바르면 은 무거운 상태로 잠을 자는 걸 싫어해가지고 바로 그냥 크림을 발라줍니다. 제가 피부가 최근에 진짜 많이 세게 뒤집어졌거든요. 아예 그냥. 아 근데 피부는 한번 뒤집어지면 계속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관리를 안 해주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소리인가? 어, 저는 근데 피부가 진짜 예민해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도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기초 제품 같은 걸 잘못 바르면 아작나요, 아작. 어 아, 머리 말리는 게 너무 귀찮다. 제가 그아야제 지인 중에. 아우야! 이걸 실제로 쓰시는 어성초를 쓰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그분 피부가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좋으셔가지고 내가 이걸로 샀거든요, 실제로? 사서 쓰고 있는데 이제 회사 대표님께서 이거 한번 영상에 녹여낼 수 있겠냐 녹여내, 녹여내보겠냐 이래가지고 아 그러면 제가 원래 쓰던 걸로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원래 쓰던 걸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구다가 아닙니다. 제가 진짜 쓰던 거예요. 진짜 한.. 아, 보여주고 싶어. 토너는 진짜 딱 깔끔해요. 딱 깔끔하고 얼굴에 뭐 배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진정 효과가 되게 좋고 진정하면 이 앰플이 개쩔었어요. 제가 이거를 제일 많이 썼는데요. 이거 한세 통, 두통 썼는데 그 예민해진 피부에 진정시킬 때 진짜 좋았어요, 앰플이. 뭔가 딱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좀쑤 흐르는 산뜻한 제형이거든요? 밤에 바르고 자면 붉은기가 딱 사라진 채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 유래 화장품이다 보니까 아왜 이래 이거? 흡수가 좀 더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발라서 얇게 발라서 펴줘서 흡수시키는 게더 흡수도 잘 되고 촉촉해지고 진정도 되게 잘 돼요. 원래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는데 보통 로션을 바른 날엔 크림을 생각하거나 크림을 바른 날엔 로션을 생각해요. 이렇게 저의 나이트 루틴과 먹방이 끝났습니다. 저는 편집 조금 하다가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